나만의 굿즈 만들기 일곱 번째, 계란 받침대입니다. 계란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받침대를 디자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X, Z평면의 계란 모양의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점을 중심으로 선을 수직의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ESC나 또는 여기 V자를 체크해서 선 기능을 종료합니다 다시 선을 클릭해서 선을 이어서 이렇게 딱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,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V자를 체크해서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입력해 줄게요 스케치 치수 전체 길이는 60 그리고 여기 길이는 22 그리고 이 친구하고 원점의 높이는 27입니다 자그 다음에 esc 눌러서 치수 기능 끈 다음에요 스플라인 맞춤형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 끝점에서 시작해서 클릭 이제 클릭 클릭 그리고 여기도 여기 점도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계란이 될 단면 디자인입니다 여기 v자 체크 오,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는요, 지금 이제 모양을 요 점을 클릭해서 점의 위치로 잡아줘도 되고요. 또는 이제 점을 클릭하면 초록색 핸들이 나타납니다. 초록색 핸들, 이 초록색 핸들을 이렇게 잡아도 모양이 바뀌죠. 그래서 최대한 계란처럼 보이게, 그냥 둥글게 모양을 일단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 그렸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체크를 해서 네,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.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제 계란의 모양을 만들 건데요. 작성해서 회전입니다. 회전. 회전을 선택하고요. 프로파일. 회전할 단면이죠. 여기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요 윗면, 여기 아랫면 두 개. 그 다음에 회전할 축. 축은 Z축이나 또는 요 계란 가운데 선을 선택해도 됩니다. 그래서 360도 회전을 쭉 하게 되면 지금 새 본체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란 모양의 모델링이 지금 본체 1로서 지금 본체 1로서 계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. 이 계란을 뽑을 건 아니에요 근데 모델링을 할때 계란의 사이즈를 대비해서 볼수 있게 이렇게 모델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스케치 해서 X, Z평면 스케치 또 그려주겠습니다 계란의 받침을 그리기 위해서 계란 옆면에 직선 하나 ESC 그리고 요 밑에도 선 하나 밑에도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선과 선을요 3.호를 이용해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.호 3.호는 끝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줄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중간점이죠 이제 계란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부분에 둥글게 할수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바깥쪽도 그려주기 위해서 일단 직선으로 여기 직선 하나 선 하나 그려 놓고요 똑같이 3점5 끝점 클릭 끝점 클릭 중간에 이렇게 클릭 그리고 스케치 치수 입력해 줄게요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스케치를 사용할 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이 끝점의 길이는 21 그리고 이 친구 세로선이 죠 여기 친구 세로 직선의 길이는 2. 위에 있는 가로선 얘는 10이고요, 밑에 있는 가로선은 15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끝점, 원점과 이쪽 끝점의 세로 높이는 40, 자, 그리고 이쪽의 길이는 15, 그 다음에 여기 안쪽 호, 이 호는 값이 33그 다음에 바깥쪽 호는 45자 이렇게 스케치 치수를 모두 입력하니까 선이 검정색 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사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값들은요 정확하게 이 치수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란의 크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더 이제 사이즈를 크게, 또는 작게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 치수는 충분히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. 자, 그 다음에 계란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작성해서 회전을 진행을 합니다. 어, 프로파일이 지금 하나 그렸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돼 있고요. 축으로서는 여기 Z축 선택해 주면 됩니다. 360도를 쭉 돌려서 만들 건데요. 여기 새 본체, 본체를 계란과 붙이면 안 되니까 새 본체 맞습니다.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. 계란 받침대 모양을 꾸며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옆면에 여기 Y, Z 평면을 클릭해서요. 또 스케치를 그려줍니다. 자 이번에는 이, 이렇게 이 생기면 사실 계란을 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기억자 모양의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3.4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치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길이 가장 긴 가로는 84. 그리고 여기와 중간점. 지금 길이는 38. 그리고 세로 길이는 21. 그리고 여기랑 원점에서의 높이는 47. 그리고 r 값은 100입니다.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면 선들이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이 됩니다.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요. 자이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이 친구를 돌출을 시켜서 빼기를 할 건데요. 자 빼기 할 겁니다. 자이 빼기를 하는데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양쪽 방향을 뺄 건데 지금 이와 같이 빼면 네 계란에 같이 빼게 되잖아요 계란의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요 계란 받침대에서만 모양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단한 객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본체 1이 우리가 계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제를 체크된 걸 풀고 본체 2에서만 잘라내기를 진행을 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계란의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계란의 받침 이렇게 계란이 마치 우주선 같은 곳에 앉아 있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. 옆면에 계란의 날개를 조금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스케치를 그리면 되는데요. 어, 확대해서 사실 날개 모양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맞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클릭 클릭 클릭해가면서 날개 모양의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.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점들을 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모양을 좀다듬어주면 좋겠죠. 이렇게 날개를 다 그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자이 앞서 그린 날개의 모양을요 날개 받침대에다가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돌출을 선택을 해서 튀어나오게 만들면 잘라내기가 아니라 접합이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납작한 형태로 그냥 쭉 키만 퍼진 느낌이라면요 이 시작을요 프로파일 평면 우리가 스케치를 그린 평면이 아니라 객체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그 객체로 바꾼 다음에 이 선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그렸던 이 받침대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 면을 시작점으로 해서 튀어나가니까 튀어나간 면이 마치 둥글게 잘려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1 m 리미터로 날개 한쪽을 둥글게 표면 둥근게 맞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. 확인을 눌러서 날개 하나를 그렸다면 스케치가 꺼지게 되는데요. 스케치를 다시 켜서요. 이 친구를 반대쪽으로도 여기 반대쪽이죠. 이쪽 반대방향으로도요. 시작을 객체에 접합입니다 접합 그 다음에 여기 그림 그렸던 아침대 그리고 이쪽은 방향이 반대여서요 마이너스 1 이용하면 됩니다 자, 스케치를 사용했으니까 꺼주고요 그러면 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둥근 표면과 같게 튀어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음, 여기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우니까요 이 못깎기 기능을 이용해서 요 위쪽 모서리 그리고 뭐 필요하면 요 안쪽 모서리도 조금 깎아 주겠습니다 여기는 2mm로 그리고 이날개 튀어나온 날개의 이 부분도 바깥쪽입니다 가장 바깥쪽 면도 1mm로 깎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이제 날개가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지금 제 것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에서 아마 충돌이 나서 지금 필렛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.5로 값을 줄여보면 아 이래도 안되네요 그러면 이제 아예 모델링 자체를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필렛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근데 또 필렛이 잘 되는 모양과 그렇지 않는 모양이 특히 이 스플라인 자유곡선으로 그렸을 때는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란 받침대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요 계란 본체 원 얘는 출력할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본체 2 계란 받침대 완성된 이 친구를 내보내기 메쉬로 저장해서 큐라에서 불러와서 프린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